소금이 조금 네. 여기 빨갛 안 마이면은 이렇게 안 떨어져. 네, 몰라. 묵묵하면은 자꾸 올려. <웃음> 오늘, 오늘, 오늘 마지막 촬영. 시간 날때에 너무 해디 촬영. 아, 저건 히, 이거 희석인가? 희석어 아, 희석. 뭐, 뭐, 다섯 개. 누가 네. 너무 잘해놨네. 뭐, 이요 뭐, 뭐, 뭐, 뭐, 뭐, The top of the t h e f the